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제 2장 찬양의 대상 그보좌에앉으신이에 파트 2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목격한 자들의 증언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보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보좌의 의미는 단순히 의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보좌라는 것이 왕좌라는 것을 알죠. 네. 지금 음~ 어떤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왕이 앉는 의자 아니면 그의 권세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다라고 표현할 때는 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시고 하늘에 계신데 앉았다 그리고 하늘에 무슨 왕자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어이 땅에 왕이 있고 왕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또 하늘이 먼저 있었죠 이 땅은 나중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특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뭔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왕이나 왕자를 본따서 천국을 상상하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도 어이 땅의 왕처럼 거기 앉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음 표현을 그렇게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실제로는 천국에 영적인 하늘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네. 영원전부터 앉아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중에 천지가 지어지고 나서 보이는 세계가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왕을 허락하시고 세우실 때그 모습을 따라서 어, 왕과 또 왕좌가 마련된 것이죠 네. 하늘이 원래 원형이고 이 땅은 그것의 그림자입니다 자 보좌에 앉았다는 하 말은 바로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통치자 보좌의 의미는 통치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외에는 보좌에 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좌는 통치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실 능력이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네. 여기서 바로 통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통치한다는 뜻을 시각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보좌인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자신의 보좌를 공개하신 것은 우리가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의 통치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 바로 그분이 찬양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입니다 네, 바로 이 위에 이 말씀 보면 바로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찬양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과 경륜이 이루어졌을 때에 터져 나오는 찬송인데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됐다 바로 그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때 찬양할 수 있는 힘, 힘이나 힘 능력은 내 실력이나 뭐 곡을 많이 아냐, 신앙 생활을 많이 했냐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찬양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찬양할 때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수록 더 깊이 있는 그리고 참된 찬양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10편 103편 22절입니다 여와의 호 지유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네 여기 다스리신다 나와 있죠 여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의 여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고 그 통치가 그 통치의 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이 바로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감히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자 보좌의 첫 번째 의미는 통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보좌의 두 번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변치 않는 성품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붓는 불이며 네 다니엘이 보자를 보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자 보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계신 분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렇게 영원하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냥 시간이 지속되는 영원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 그 옷, 옷이 희고 머리털이 양의 털 같고 바로 이런 것이 그분의 변하지 않으시는 성품 신실하시고 또 정결하신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이 땅에서는 권력자가 아무나 권력을 잡으면 보좌에 앉죠 하지만 하늘의 보좌에는 바로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성품을 가진 자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의 다른 의미는 불변성입니다. 이 땅의 보자는 주인이 바뀝니다.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왕이 죽으면 바뀌고 왕이 살아있는데 반역을 일으키거나 또 어떤 혁명이 일어나서 다른 왕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편 4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네. 자, 여기서의 보좌는 통치인데 그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변치 않는 성품 그 성품의 언약의 증거로서 바로 무지개라는 것을 그분 보좌에 두셨습니다. 자, 계시록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말씀 보면, 앉으신 이의 예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그냥 이렇게 멋있으라고 보좌를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한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과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보좌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보좌는 통치, 다스리시는 자가 앉는다두 번째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 앉는다 그래서 인간은 변하기 때문에 앉을 수가 없죠 인간은 잠깐 잠깐 수는, 다스릴 수는 있는데 영원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좌는 끝이 있고 그 인간의 보좌는 찬양의 보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보좌이죠 네 이제 결론 마지막 이 챕터 2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보좌에 앉으신 이입니다 자 여기 다시 정리할게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첫째 의미는 만물의 통치자 둘째 의미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찬양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 찬양이 다 아무렇게나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를 따라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보겠습니다 내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거룩거룩하다 걸어, 걸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자 여기 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내네 생물이 노래하는 하나님은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 그리고 만물의 통치자라는 의미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전능하신 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자,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24장로의 찬양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네, 이것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의미죠 보자의 첫 번째 의미, 마무리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네. 그러니까 24장로는 보자의 첫 번째 의미를 중심으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으시고 다스리신다. 그분이 보자에 계시다. 이 4장 8절은 내생물이 그 통치자, 전능하신자가 영원히 보자에 계신 분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양이라고 뭐 대충 거룩거룩 가사 들어가고 보자 이렇게 단어 넣고 하늘 넣고 이런다고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생물과 2 4정론는보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위에 앉아계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